경원, 공경알경, 멀원, 공경을 하나 멀리한다. 겉으로는 존경하는 듯 하나 내심으로는 꺼리고 멀리한다. 하루는 공자의 제자 번지가 이런 질문을 했다. 선생님,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자는 말했다. 백성들을 위롭게 만드는 데 힘쓰고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며 이것을 안다고 할수 있다. 또한 이런 글이 보인다. 공자는 괴이함, 폭력, 문난, 귀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공자는 귀신과 같은 불가사위한 존재에 의지하여 인격을 완성하기보다는 현실 세계에서의 도덕적인 완성을 중요시하여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원은 그 본의에서 벗어나 자신보다 실력이나 인격이 더 빼어나면 사귀기를 꺼리고 멀리한다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